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집조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어디에 나왔느냐 바다에 왔습니다 바다에 일단 뭐 제가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시골에 왔을 때 가끔씩 오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시골에 온 김에 제가 뭐 이거 바다 생물 딱 먹으면 또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나 이제 조그마 이제 생물들 잡는 거대로 이제 채집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을 들면 그 아래에 이제 개나 이런 이제 생물들이 사는데요 야. 여그렇게 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 오 이렇게 개들이 있어요 이런 개들이 이제 잡아서 아이알 가졌네 이런 거 놔주고 이알 가진 애들은 전 주로 놔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개들을 잡아서 오늘 튀겨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라 자 그럼 바로 계속 찾아보도록 하죠 이야 여러분 이런 엄청 큰놈 있습니다 와 이거 오씨 물리면 이제 가겠네데요 여러분 이것도 딱 잡아서 튀겨 먹어야겠군요 자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돌을 들면 나오는데요 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새우다 와 무슨 아 이거 이 친구는 알이 있구나 이런 알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방생하도록 할게요 이제 알이 또 이제 태어나야 되니까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박화지 있는 거거든요? 어?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 뭐큰게 있었어 뭐? 있었는데? 오씨 깜짝아 오씨 안 들리네 어디가 이거 어 뭐야 물리는 줄 알았네 야 진짜 여러분 여러분 이거 박하지 아닌 거 같은데? 못 깬가? 아. 일단 여러분 이것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돌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우와. 여기도 물고기야? 어우 씨, 왕두고 겁 나왔네. 오늘의 목표는 이게 아니에요. 왕두멍 아니라이 조그만 개하고 이제 엄청 큰게 그런 개들 이제 잡아서 먹어야죠 어 여기도 좀괜찮 사이즈였는데? 오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사이즈는 저런거 튀겨먹으면 오징이 맛있죠 여러분 아, 일단 이제 콜라 한잔 탁 하면 이제 어 여러분 여기 들었거든요? 엄청 큰 개가 나왔거든요 지금? 야야 어, 어. 이거 이건, 이거 이건, 라면 넣어먹어도 되겠는데? 저희 이 종류에서 이렇게 큰거 처음 보는데요? 와 크기 봐라 이거 아 맛있어 보이네요 여러분 아 일단 이거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 음. 오, 오, 오, 오늘 어, 아무도 것 없네. 자 여러분 여기 개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이죠? 지금 저게 바로 이제 은신하고 있는 개입니다. 자 이걸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이불 오, 오. 이봐 이봐 이봐오 치는 거봐고 싸는 거 봐. 봐. 와이 엄청 신시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이거를 일단 발로 살짝 누르고. 어우씨 물릴 것 같은데 여잔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해서 양쪽 집게를 딱 잡고 그냥 이제 바로 어 여러분 잡았습니다 오호 여잔 야 그게 더 양호한데 이거 뭐, 튀겨 먹으면 맛있겠는데요 여러분 라면에 넣어 먹거나 일단 담고요 와 여러분, 바깥지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소리가 나길래 봤는데 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바로 이거는 다음 월에도 갈게요 야, 야, 우리 개새끼 이거, 개새끼 이거, 어, 씨 어, 잡아야 돼, 잡아야, 잡아야. 돼. 야, 오, 오, 오, 어, 대, 와, 대충 잡았다, 와씨. 자, 이거를 이제 뒤에서 해서, 해서 엄청난 기술로 어, 해서, 어, 물릴 것 같아, 물릴 것 같아. 오, 아, 어, shit, the fucking, 어, 됐다. 와 여러분 이제 저희가 집에 왔습니다 그 친구들 잡은 걸 일단 소쿠리에 좀쏴아볼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조금 날이 이제 질 때까지 기다리고 바로 이제 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야 이 낫으로 제가 뭘할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걸로 대나무를 좀 잘라서 이제 대통을 만들 거예요 대나무통? 일단 그걸 만들어서 제가 거기에다 개를 좀 튀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도 있고 톱도 하나 있는데 일단 톱으로 자르고 이걸로 장가지를 좀칠 거예요 자 그럼 빨리 가서 대나무를 잘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거 저게 오늘 목표입니다 저거 하나만 잘라가서 이제 깔끔하게 저 안에 넣어서 조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 여러분 이 대나무 아주 탐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와우 아주 깨끗하고 지금 크기도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 튀기는 용도로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딱 잘라서 가져가서 이제 좀 씻고 그리고 창작 피워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허락을 받고 온 거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에서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목소리> 여러분 절대로 어린 친구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꼭 혼자 사지 마시고 두명 이상이 사세요. 이런 거 이제 아랫부분을 한이쯤에서 잘라 보겠습니다. <목소리> 자러 잘랐습니다. 다표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자를게요. 자, 여기 이제 가지를 한번 쳐줄게요. 이제 이렇게 가지 옆쪽 이렇게 안전하게 딱 이렇게 쳐줍니다. 그리고 한 요쯤? 요쯤을 이제 제가 다듬어야 되니까 요쯤을 이렇게 잘라서 손 조심하세요. 진짜 꼭 장갑 꼭 끼고 이렇게 각도를 아니 토미 잘안 되네. 자러 이제 가지 치기를 좀 해줄 겁니다. 이 낫으로 가지를 후다닥 쳐서 이제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가아서 쳤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댁이라서 이거 좀 잘라가지고 이 안에 개를 넣고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튀김을 할 건데 사실 개만 튀겨 먹으면 좀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세요. 개만 먹잖아요. 배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삼겹살도 준비했습니다. 를 그래서 삼겹살도 같이 여기다 이제 쪄 먹는다고 해야 되나요? 구워 먹는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를 이제 잘라서 여기를 이제 손질해 주도록 할게요. <웃음> 제 겉에 묻은 이물질 같은 거 그리고 안쪽에 뭔가 있을 뭔가 혹시 모를까 일단 씻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붙끗 물에 넣고 이제 이거 다 넣어야 합니다 이제 자 일단 다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화로입니다 화로 화루. 이렇게 화로가 돼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나무를 넣어서 제가 불을 지필 건데요 자 그럼 불을 지피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불을 빨리 지펴보도록 할게요 오불 붙었다 불 붙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이제 불씨를 좀 크게 만들어서 그 불씨가 다시 사그라질 때까지 좀 기다린 다음에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개를 이제 손질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거의 죽은 친구들인데 이제 아주 먹을만하네요 여러분 이제 이 친구들 빨리 튀어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통 안에 이제 기름은 조금 있다 붓고 먼저 개들을 넣어놓을 건데요 지금 개들은 먼저 이렇게 죽었어요 좀 죽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 안에 넣어서 튀어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또개 한마리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기름을 좀 넣어야 되니까 한 통에 한 이정도씩만 넣을게요 꽉 채우면 또또 또 기름이 막클러넘치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정도씩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겁나 큰놈 왕건이! 왕건이 한마리 딱 넣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자개 넣고 여기도 그나마 좀 왕건이 있어요 여러분 좀 그나마 큰 친구 한마리 또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기름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아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데 여기에는 지금 개들이 들어있어요. 자여기 이제 기름을 개들이 살짝 잠길 정도로만 넣어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름을 자잘자잘하게 이제 살짝 잠길 정도로만 넣어서 이제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 안에 이렇게 개들을 튀길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맛이 날지 너무 궁금한데요 빨리 이제 완성돼서 먹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튀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불 속에 저런 식으로 넣어서 기름을 바로 데워줄 건데요 잘익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옛날에 찍었을 때그 대나무 삼겹살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조금 실패 했었는데 이번엔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이거라 맛있게 이거라 맛있게 자, 여러분 이제 삼겹살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돼! 석탄이 돼버렸어! 안돼! 우와, 여러분 오! 오, 삼겹살 오, 안돼! 삼겹살이 베이컨 됐는데요? 오, 그거 안쪽은 완벽하다, 완벽하다 안쪽은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와, 삼겹살이 석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일단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꺼내볼게요 와, 여러분 지금 삼겹살을 다 꺼냈는데 살아있는 게 얼마 없어요 그래서 아이 이번에 실험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자는 좀 맛있게 익었네요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자 먹어보겠습니다 네 석탄이어도 한번 먹어봐야죠 여러분 여러분 이건 도저히 못 먹을 것 같고 이거 정도는 이제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쉽네요 이거 여러분 저기는 이제 정은 답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직접 그냥 치과로 굽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진짜 이게 일요 삼겹살 이게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기름을 부어서 개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어주시죠 이야, 우와. 와 와, 여러분 이거 이거 요 하나 쏟았는데 이렇게 잘 익었어요 여러분 와 이거 맛있겠다 뜨겁겠지? 아이 어, 뜨거워 뜨거워 그럼 나머지도 이제 딱 꺼내가지고 탈탈탈 털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이거... 오... 아, 이거 마늘이었네? 안돼~ 야~ 여러분, 저기 개들의 이제 오~ 김나는 거 봐~ 자, 이제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오이거 어, 왕관이다. 왕관이... 왕관이 친구~ 이거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야~ 진짜 맛있겠다~ 자, 여러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와~ 여기 보시면 이제 특유한 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엄청나게 먹음직스럽죠? 이제! 이제 개티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고생해서 이렇게 만든거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이런식으로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식으로 생겨가지고 진짜 잘 익었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음, 잘 고소한 냄새가 나고 그렇게 비릿한 냄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집게 부분은 좀 버리고 몸통 부분만 먹어볼게요. 자 음. 음. 이게 와 엄청 고소해요. 찌개는 음. 너무 딱딱해서 못 먹어봤고, 엄청 는 되게 고소하네요. 이게 와 맛있다 이게. 진환이 내장같은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기름맛이 좀 난다 할까요? 기름맛이 조금 나지만 그래도 바다에 그 개의 향기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는 맛이에요 어, 일단 이제 안식어가지고 일단 좀 이따가 먹기도 하고 저희 아빠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아빠 술안주로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먹방은 이렇게 짧게 마쳐야 될듯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개를 한번 튀겨먹어봤는데요 와 여러분 생각보다 맛있었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맛있진 않았습니다 살짝 잘못 튀긴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오늘 뭐 채집하기도 재밌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개도 잡고 뭐 소라도 좀 잡고 막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다음번에 좀더 신기한 걸 채집하고 신기한 걸 잡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